이번 영상은 성법 관문에 있는 보물상자 4개를 얻을 수 있는 미션입니다 나오는 거 귀찮으니까 불만 붙여주고 갑시다. 저 건너편에 뭔가 여러가지가 있네요. 저 끝에 또 가기 귀찮으니까 여기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. 그렇지, 그렇지, 이게 맞지. 밑에 하나 더 있네요. 이면 메이지를 잡아야지 여기 있던 잠금이 풀립니다. 이쪽은 딱봐도 위에 뭔가를 올려놔야지 열리는것 같네요 옆에 혹시 3개 있나 확인하고요두개니까 엠버 이 스킬로 올려두고 올라가보겠습니다 아 저게 조금 위로갔네 다시 재도전 안 되는데? 이번엔 또뭘맞지 마주치... 그냥 편하게 바위 주인공으로 해 줍시다. 오, 중간에 보물상자 나이스 하구요. 자, 저쪽은. n o p 주레 같은 거. 저 터트리려고 했는데. 안다이네요 아예. 어, 어라? Okay, uh. g 분명 여기를 맞추면. Nope. 맞추면. Nope. 왜이렇게 안맞아? 일단 무조건 강공격 해야지 작동합니다 어 연속적으로 터지는건가? 아다 터지진 않네요 이게 멀어질수록 가운데 정조준 하지말고 살짝 밑으로 내려야지 맞는것 같습니다 오이것도 해제 다음은 적쪽에한개 남았네요 어... 이 바람개비는... 바람 속성이 필요한데 혹시 되나 이거? 음될일 없죠 아... 귀찮지만 주인공을 바람 속성으로 바꿉니다 좋아. 이렇게 일단 잠금해제는 다 했네요. 혹시 더 있나? 네. 그전에 바위로 일단 바꾸고 이렇게 다 돌아본 결과? 더 이상 잠금해제할 건 없어 보입니다. 그럼 여기부터 하나씩 열어보죠. 어? 뭐야? 어? 다시 잠긴건가 저거? 일단 열던거 마저 열고 와 다시 잠겨있네? 왜 잠겨있지 저기는? 아.. 귀찮네 다또 해야되잖아 다시 바람 속성으로 바꿨구요 이번에 4번 자리에 노엘로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, 어? 위로...왜 안올라가지지? 아... 또... 자 여기서... 왜안올라가죠자 가운데 윈드필드가 열렸어요 음. 한번 가보자 뭐라? 뭐야 여기 땅 땅게 안다 있는 거야? 일단 스테미나가 없거든요. 다시 일단 위에서는 윈드 필드까지 안 가고, 어안 다이네? 어 뭐야 점프 됐다. 아 여기 바닥에 돌. 와요거까지 신경 써줘야 돼? 자 이렇게 위에 있는 것까지 하게되면 미션 완료됩니다 경험치의 30짜리 상자를 3개 받게 되네요 자 그리고 아까 넘어오기 전에 반대편에도 무슨 미션같은게 있어서 확인하러 왔습니다 자 여기에 일단 저거 부수면은 뭐 별같은게 나오거든요 어 근데 이거는 좀 떨어져있네 어떻게 멈추지? 활로는 당연히 안되고 일단은 눈에 보이는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, okay, 한개 됐고. 두 개가 더 남았네요. 오, 저 벽에 붙으면 어떻게 되지? 자, 제일 끝으로 가서. 오케이, okay, 오케이. Okay. 와, 이거 진짜 아슬아슬하네. 좋았어. 뭐야, 나한테 안 오네? 아, 이거 또 벽에 붙으면은. 떨어지잖아. 이게 지속시간이 짧기 때문에 빨리 올라가야 되거든요? 아, 처음부터 높은 데 올라가서 떨어지면 될것 같은데? 시간 되나? 시간 되나? 시간 되나? 아! 아니! <웃음> 다 왔는데! 아, 씨, 다 왔는데 없어져? 나 옆에 하나 리젠 됐어요. 하나 먹어주고 한 개.. 요한 개가 아.. 저쪽 말고 다른 데 없나? 다른 데가.. 일단 눈에 보이는 다른 데는 안 보이고 자 마지막 도전 끝에서 1타씩해주 됩니다 벽에 묻고 올라가서 어? 올라.. 올라가서 아 잠시 아아.. 아 떨어졌어 아아.. 이 결국 다시 원래 있던 걸로 했습니다 아직 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제일 가까운 있어. 거 하는 게 그냥 제일 낫네요 오케이 이렇게 마지막 보물상자까지 또 획득을 했습니다 어 이것도 경험치 30 주는구나